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맥세이프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 보시죠 맥세이프 기능은 아이폰 12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은 아이폰 11이라 아쉽게도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데요 그럼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?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다이소에서 2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자석 메탈링 입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부착 가이드와 자석 메탈링이 들어있는데 부착 가이드로 메탈링 위치를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운데 위치 정도만 잡을 수 있죠 어쨌든 부착 가이드로 위치를 맞추고 자석 메탈링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이 제품의 단점은 메탈링이 살짝 두껍다는 건데요 두께가 1.5mm로 수치로 보면 얇은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두꺼운 느낌입니다 케이스를 끼우면 메탈링 부분이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그리고 스티커 방식이라 메탈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해서 좋긴 하지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제품은 다이소 맥세이프 지갑입니다 아이폰에 부착할 수 있는 지갑인데요 가격은 3,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제품 퀄리티는 3,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신용카드를 넣고 다닐 텐데 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이소 맥세이프 제품은 가성비는 매우 좋지만 불안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폰 11을 사용하는 분께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맥세이프 기능을 편하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한데요 무늬가 없는 케이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비 없이 4,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처럼 그림이 있는 케이스는 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인쇄 상태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서 무지 케이스를 구매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맥세이프 기능이 갖춰졌다면 이제 충전 제품이 필요하겠죠. 정품 맥세이프 배터리 팩은 가격이 아주 <웃음> 후덜덜한데요. 최근에는 정품과 유사한 사양을 가진 가성비 좋은 보조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베이서스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인데요. 디자인은 애플 맥세이프 배터리 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. 배터리 팩 카피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. 제품 사양도 비슷한데요. 배터리 용량은 6000mAh고 유선 충전은 최대 20W, 무선 충전은 15W까지 지원됩니다. 가격도 28,710원으로 아주 저렴하죠. 그리고 과충전, 과방전, 과전압 보호 등등 안전장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. 가성비가 엄청나다고 할수 있죠. 저는 지금 맥세이프 대용량 배터리와 베이스하우스 배터리를 번갈아가면서 사용 중인데 이 제품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. 보조배터리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차량용 맥세이프 충전 홀더가 필요하겠죠. 저는 100W까지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배송 10,499원입니다. <웃음>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런 걸까요? 시타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케이블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. 제품을 살펴보면 뒤쪽에 환기구 클립이 달려있는데 클립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서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하게 설치가 됩니다. 그리고 자성이 강해서 그런지 핸드폰도 홀더에 아주 잘 붙어있는데요. 범퍼를 지나거나 차량이 충격을 받아도 핸드폰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편인데 지금까지 핸드폰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. 이 제품은 핸드폰 충전과 거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디자인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죠. 끝!